아,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차려고 마음먹고 나간 거였는데 재수없게 지가 먼저 얼굴 싹끝치고 앉아있는 거지 미친놈 아주 작정하고 반지도 빼고 나온 거야, 씨발 <웃음> 왜 내가 내가 차려야 되는 거냐고 헤어지자 씨발 <웃음> 처먹지도 않는 토스트 다런건 누가 만드는 거야? 신웨이 나크 <웃음> 누가 토스트업이라 붙였어 응? 토스트기? 나빵잘안 먹잖아. 알지? 내가 좋아. 하잖아내 자취 기념 선물인데? 응 그래서 <웃음> 뭐야 아날 맨날, 맨날 틈만 나면 놀러와야지 같이 자고 아침에토아트는 좋아.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나나름 비싼 나야 너랑 오래오래 튼튼하게 나려고좋은 걸로 좋구했어아이는그아나아 나는 좋 뭔가 했더니 이거였어? 버려 어차피 고장났다며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데 아깝잖아 야 뭐가 아까워 그냥 쓰레기인데 이제 야야 야! 저기, 안녕하세요. 저 위층 사는 사람인데요. 근데요? 그, 혹시 저거 버리시는 거예요? 네. 왜요? 고장 났어요? 아님 그냥 안 쓰셔서? 고장 났는데요? 안 쓰기도 하고. 네? 왜 그러시는데요? 아,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모델인데 품절이라. 혹시 그냥 안 쓰시는 거면 제가 써도 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. 고장났다니. 아 저도 노력은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그 고치는 건 진짜 무리겠죠. 다른 걸 새로 사야 되겠죠. 그쵸? 독일어 좀 하세요 어? 여기 사세요? 어, 아니요. 친구 집인데요. 아 그건 버리시는... 네, 그런데요. 여기 말고 저기다 버리시면 돼요. 아... 네, 감사합니다. 직구한 건가?